옛날 어느 한 연못 사이좋은 오리 부부 한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오리 부부는 팔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시켰죠 정말 예쁜 오리 새끼들을 보며 오리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막내로 아래서 부화한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새끼들과 달리 몸짓도 컸고 생긴 모습도 확연히 달랐죠. 오리 부부는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막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 오리들이 막내를 가만히 두질 않았죠. 자신들과 다른 체격과 생김새를 비교하며 막내를 놀려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우리들도 막내를 괴롭혔고 꽝따까지 시켰죠. 엄마 오리는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가장 먼저 아래서 부안한 첫째 오리가 막내에게 말했죠. 야, 너는 생긴 것도 이상하고 싫어. 우리와 함께 살수 없을 것 같으니 그만 떠나주겠니? 큰명의 말을 들은 막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엄마 우리는 막내가 떠날 것이란 생각에 위로의 말을 해주었죠 막내야 너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훌륭한 우리가 될 거야 엄마 우리의 위로에도 막내가 받은 큰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꼬리가족이 살고 있는 연못에 날개짓마저 아름다운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죠. 꼬리가족은 그런 백조를 보며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꼬리가족을 본 백조가 힘찬 날개짓을 펴며 우리 가족 옆으로 날아와 말을 했죠. 나는 어릴 적 우리들 중 가장 못생긴 막내였지만 지금은 백조가 되었어요. 한때 자신의 모습에 상처받으며 숨겨진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백조의 정체가 우리 가족의 막내였답니다. 그 옆을 지나던 다른. 백조 한 마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무리에서 자랐으면 어떠니? 너는 백조 아래서 태어난 아름다운 백조인걸? 백조는 백조 무리를 만나 아름다운 비행을 시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